어, 안녕하세요 피카타임의 부입니다 제가 항상 수요일날 어플를 하는데 이것저것 공원을 다니면서 차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뭐 스쿠터 타고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요즘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이 근처에 공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공원을 가는 도중에 새로운 길을 발견해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갔는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숲에 길도 있고 영해에는 길이 쫙있어가지고 기분도 좋고 이번에 브랑 같이 스쿠터를 시면서 영상을 찍어려 합니다 어, 뒷모습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여기 보시면 엄청, 엄청 멀리 가지 뻔고 동원을 갈때 저쪽을 신호등이 있는 쪽을 가가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쭉 가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가 오늘 갈 곳은 이곳입니다. Let's g 강아지들 클리나라고 똥주머니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게 다기차길이에요 아까 갔던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햇볕을 피해서 지금 그늘로 잠깐 왔거든요 구름이 있는데도 완전 땡볕이에요 너무 더워가지고 누가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저거 뭐야? 이게 뭐예요? 결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더리판드에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순식간에 집에서는 저렇게 안 놀면서 꼭이렇게 이런 흙탕물에서 저러고 논다 이해가 안가네. 집에서 좀 저렇게 놀지. 물 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대. 헤헤헤헤 나구리 됐대요. 다 놀았어? 가자 이제. Nope. 너 가자. n o p 가자. Let's go. Let's go, baby. Oh my God. 저 리시의 뭐. 리시가 지금 파묻혔어. 나 저거 잡고 가야 된는 말이야 집에.